보고 좋아요구독안 누른다고 진현입니다 정인입니다 그렇게 말하안 들려요 정입니다 아, 마이크가 없어요 저희가 오늘 오랜만에 먹방을 하려고 했는데요 오늘의 메뉴가 뭐죠? 자메이카 통... 닭다리 <웃음> 아메리카 통다리랑요 색 불닭볶음면 양념 소 조금 넣었죠? 네. 절반 넣었나요? 절반 넣었는요 절반은 조금 더 넣은 네, 그 메뉴? 때문에. 오랜만에 국밥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, 나 이거 양념 살짝 빨았는데, 그거 것 같아, 내가 미리 떨어뜨려. <웃음> 잘 먹겠습니다 다 일단 이거 한번 뜯어봐야 되지 않겠어요? 자매가 통다리 지금 원래 4개인데 2개 시켜가지고 1개만 더 얹었어요 총 5개입니다 맛있어 음. 너무 맛있는데? 얼굴만 해. 얼굴이 더큰것 같은데? 훨씬. 아우, 진짜 무섭는데? 이렇게 해서 먹는 거아니에요 응. 음. 음. 안 매워? 맛있어? 매워. 응. 진짜 맵지인데 큰일 날까. 있는먹 아니야? 을음 맛있다 누가 식을 먹을 음식을 먹이 음식을 먹을 음식을 닭을음닭을 먹을 음식닭음면핵먹닭이야 핵불닭 음킨도 많이 먹어야식 먹을 음식을 먹을 음식을 먹 먹을 음먹 어와 <웃음> <웃음> 맛있어. 아, 배운 매운, 매운 맛있다. 신나. 아, 너무 매 너무 매 너무 매운데? 아, 난 잠깐만. 탐나 다 빠지겠는데? 진짜 맛있다와 음. 어, 여기 다 왔는데 너무 쓰라리다 밥이랑 다 어울리네 얘가 조조씩 음. 먹어 조금씩. 어떤 기 다운되, 기아 검색이 안따했어 빨간색이더라고 뭐가? 물려볶음면응아 제가 지금 이게 필불닭볶음면인지 모르고 끓였어 진짜 맵지리 분들은 공감할 거야 진짜 맥주. 리 아니, 공감이 아니라 못 먹어 아니에요 맵지리는 그게 아니야 불닭볶음면 이렇게 시도하는 것 자체가 된다는 거야 지금 나 미치겠어 야, 이제 한개 먹었지 이게 매우니까 많이 못하겠어 <웃음> 찍기 전에 먹기 전에 오빠가 안경이 여기 있는데 사람들 모르게 구독자분들 모르게 안경을 세번 번갈아 가면서 신다 했거든요? 까본 까먹, 것 같아서 내가 안경 쓰다네 했더니 못하겠어 요 그럼에도 다시 도전합니다 그냥 뭐 챌린지가 됐어? 다 먹기 지금... 틴트가 따로 없는데? <웃음> 나섭다요근데 <혼자 빨란데? 웃음> 여러분들도 불닭볶음면 말고 핵 불닭볶음면 먹어보세요. 너 많이 안 먹었잖아. <웃음> 맵지도 안아먹고내다 먹었어. 나좀 전에 말했지? 내찌리이에게는 그렇게 먹는 것도 큰 도전이야. 원래 손을 대지 않는다고. 어쩔 수 없어. 나 이거 진짜 크다. 이게 진짜 얼굴만 해 그러네 그지 무거운데? 올려가지고 <웃음> 이거를 한 입에 먹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할수 있겠어? 부전! 다 알지? 응난 절대 그렇게 먹자 아... 무서워요? 어. 아... 자. 이럴 때 콧달을 해줬지? 참아 머리가 띵해요 진짜로 응. 챌린지 포기? 챌린지 아니야 오빠 <웃음> 외국인이가 먹으면 기절하겠다 진짜. 잠깐 기절했어. <웃음> 닭다리는 이렇게까지 먹어야 돼. 이제 먹을 줄 아는 사람. 난 그렇게 먹어. 이것도 오빠 거야. 뭐? 응. 이뭐 이거? 응. <웃음> 네. 이거? 나도 응. 안 먹어? <웃음> 진짜, 자메이카가 맛있다. 응. 그 약간 달달하면서도, 그, 뭐라 해야지, 약간의 매콤한? 그 진짜 맛있어요. 그 입안에 가득, 이렇게 배어물때 그, 만족감이 있어. 배구리다 응. 음. 생긴 거 봐. 먹고 싶게 생겼어. 깨봤네. 와, 와, 오. <웃음> 이 모습을 보고 좋아요와 구독 안 누른다고. <웃음> <웃음> 아 맞아 이게 저희 첫 기예요, 오늘. 맞아. 지금이 여섯 시인데. 첫기네요아지 배가 많이, 터질 것 같아요 많이 못 먹은 거지? 아. 나와 있었어 안 돼요 안 돼요 아. 안 돼요, 아. 안 돼요. 아. 한 방에 끝다오오 오.. 찐놀랬어 어.. 여와다 <목소리> <목소리> 먹었다 자 오늘 이렇게 BBQ 자메이카 통다리구이랑 핵불닭볶음면 빵 이렇게 저희가 같이 해봤는데요 생각보다 핵불닭볶음면 너무 매워가지고 고생하긴 했지만 이렇게 오늘 맛있게 잘 네. 먹었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좋아요 구독 안녕 아 진짜 배가 터질 것 같아 뭐떡지아 먹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음. 근데 직장에는 좋아하는 라는 걸로 일상을 넘어 함께 할수 있다면 음. 우리 좀더 가까워질 것 같아 그니까 구독 좀해